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체르니 109번 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곡인지 양손 교차 연주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던 곡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6마디 알레그로 빠르기 다소 빠른빠르기의 4분의 2박자 시장쪼 곡인데요 이 곡에서는 처음으로 16분 음표가 등장합니다 왼손 반주에서요 주의해야 될 점은 오른손 선율이 좀 너무 높은데서 치기 때문에 음량이 아무래도 여기보다 작을수 있어요 왼손 반주를 간질간질하는 것처럼 작게 쳐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 주선율을 살려주세요. 일단 화음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일도함 그리고 딸림칠음즉 G7이죠. 다시 일도함 가고요. 그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이전 곡인 8번 곡에서는 부점 리듬도 나오고 여러가지 다른 화성으로 전조도 되고 스케일도 나오고 하는데 9번 곡은 난이도가 확 내려갔어요 16분 음표가 등장했다는 것 말고 말이죠 이 노래는 24개 장단조로 바꿔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장조와 C단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할 때는 단조로 음 올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반복을 그냥 끝까지 왔는데요. 이번엔 단조로 한번 가볼게요. 장조, 디단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 장조와 단조. 이 플랫 청조와 단조. 그럼 더 올라가서 F 장조와 단조. 지금 F까지 했는데요 계속 하다보니까 왼손의 손목에 특히 피곤함이 좀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런 알베르티 베이스 반주나 뭐 이런 일반적인 반주가 아니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1,3음과 5음을 따로 번갈아 가면서 누르는 반주를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어... 이거를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팁을 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엄지손가락에 좀 기준점을 준, 둔다 무게중심을 둔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흔들흔들 손목을 흔들흔들 하듯이 가볍게 일단 기본적으로 릴렉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플렛 장조와 G플렛 단조입니다 그리고 쥐 장조와 쥐 단조입니다. 그럼도 올라가서 페이샵, 어, 장조와 단조. 발음도 올라가서 A샵 창조와 단점입니다 한다더 올라가서 B 플랫 장조와 B 플랫 단조. 하름도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비장조와 비단조입니다. 네, 이렇게 체르니백 9번 곡을 24개 장단조로 바꾸어서 연주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꾸 딴생각을 해서 많이 틀리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들은 잘 연습을 하셔서 틀리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검은건반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의 포지션이 음, 어색하기도 하고 손이 잘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 그렇지만 이것을 연습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음악의 실력이라든지 테크닉이 점점 확대되고 상승시켜 나가는 데 꽤나 괜찮은 도구가 될수 있어요 네, 체르니백은 백곡이나 있으니까요 어, 영 아닌 것 빼고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